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시마노가 지난번에 출시한 105di2에 이어 전기자전거 di2를 출시했다고 해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전동 구던 게 풍년인데요. 점점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게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전기자전거의 di2는 일반 자전거의 di2와 어떻게 다른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전용 시스템으로 출시된 게 큐스 di2와 데오레 xt di2입니다. 우선 이름부터 완전히 생소한 큐스 di2는 자전거 출퇴근이나 가벼운 도심 라이딩과 자전거 여행을 위한 전기자전거 전용 di2입니다. 흔히 하이브리드나 미니벨로형 전기자전거에 적절한 전동 구동계라는 겁니다. 데오레 xt di2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급 산악 구동계 전동 변속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시마노 전동 시스템이 통합된 데오레 xt di2로 출시되었습니다. 어쨌든 둘다 전기자전거 전용 구동계로 출시된 di2인데요. 이전에 알고 있던 di2와 다릅니다. 일단 di2의 기본 성능은 변속 버튼을 살짝 누르기만 하면 부드럽고 민첩한 변속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변속 트러블도 낮아서 다양한 코스에서 퍼포먼스 레이싱을 즐기는 유저에게 많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를 위한 di2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기어가 변속되는 프리시프트 기능이 있다는 것과 현재 라이딩 코스와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기어비를 설정해주는 오토시프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기어가 변속되는 프리시프트는 시마노 역사상 완전히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술입니다. 기어를 변속한다는 행위는 변속레버나 버튼을 누른 다음에 페달을 한번 굴려야 체인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위치이동을 하면서 기어 변경이 완성되는 건데요. 프리시프트는 페달을 멈추고 있어도 전동 시스템이 알아서 체인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야말로 라이딩 코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경사가 가파른 코스에서 다운힐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코너를 돌고 있을 때도 안전하게 기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코스에서 자연스럽게 라이딩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토시프트 기능도 완전히 새로운 기능입니다. 오토시프트 프는 현재 라이딩 코스와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자신이 라이딩하는 속도와 페달을 굴리는 케이던스를 기반으로 적절한 기어비를 계산한 다음에 자동으로 기어를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는 프리시프트 기능과 만나면 다양한 코스를 달리는 동안 예측된 변속을 수행하여 페달 스트로크에 맞는 적절한 기어비를 찾아주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페달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시마노의 설명대로라면 평지를 달리다가 갑자기 어필을 만나거나 다운힐에서 바로 어필코스를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페달링이 가능할 테고 스로틀 모드에 의존하기보다 파스모드로 큰힘 들이지 않고 주행하면서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큐스 di2에는 abs 기능이 탑재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자제어 장치에 내장된 동작 센서와 앞브레이크의 속도 센서를 사용해서 제동력을 조절하는데요 제동할 때 미끄러지거나 뒷바퀴 가부웅 뜨는 현상 급하게 제동할 때 뒤틀리는 현상 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qs di2는 도심형 전기자전거용으로 출시된 전동구동계 라서 짐에 의한 무게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맞는 제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적용된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동유닛으로 ep6000 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고성능 전동유닛으로 알고 있는 ep8000 보다 하위 등급 이자 합리적인 가격대의 유닛이지만 최대 토크가 85Nm, 정격출력 250W라서 성능 좋은 도시명이라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설정 으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도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